우리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이 말만은 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 실제 이혼이 마무리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순서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해진 순서는 없고 제가 보기엔 안전하냐? 유리하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안마다 다르죠. 의뢰인분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협의혼이나 조정혼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소송이혼이 있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오하시는 경우가 있다예요. 결혼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혼 제도가 결국엔 법에 정해져 있고 이혼에는 뭐 순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그런 순서는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혼에는 방식이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협의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협의 이혼은 두 분이 같이 가셔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또 숙려 기간 이후에 다시 가셔서 이혼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같이 챙겨주는데 그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 이혼 법원의 권한 받기라서 별도로 챙겨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상 이혼 안에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조정 이혼 판결로 마무리되면 소송 이혼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게 안 되면 협의혼 협의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조정 이혼이나 소송이혼으로 갈수 있다 이게 아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꼭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합의가 잘 되면 협의혼이나 조정 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만 배우자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오셔서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법원을 통해 통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이야기를 하면 위험성이 있고 언제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결국에는 내가 섣불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 갑자기 상대방이 긴장해서 애를 데리고 가버리더라. 극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 이런 식으로 나는 이혼하고 싶어서 또는 반대로 일단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혼 자체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불안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걸 적어도 알고 그걸 감수할 상황이라는 결단을 내린 후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혼회사가 확고하면 준비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이혼하자. 양육권은 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래? 이런 말을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하자는 말을 할수 없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가 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혼 앞두고 뭐 이거 집 처분해버리고 뭐 이사가 버리는 사람 제삼자 명의로 돌려놓는 사람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다 보니 저는 이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삼을 처분해버렸어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그동안 잘 키워왔고 또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 탄탄해서 아이 복리 관점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어야 할 터이고 이혼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평소에는 그렇게 아이를 보지 않았으면서 아 이대로 이따가다 양육권 뺏기겠네? 나는 어쨌거나 뭐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애를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혼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만 이혼 언급을 하시는 게 맞다. 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념을 하면 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거, 이혼 여부나 위자료에서의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가? 내가 재산상의 위험성은 없는가? 과압류가 먼저 필요한가? 양육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며 아이 복리 관점에서 누가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이 맞고 만일 내가 이혼 언급을 했을 때 혹시 아이에게 갈 피해는 무엇이며 미리 내가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검토를 선행하신 후에 다만 이걸 알고서도 의뢰문마다 결정을 다룰 수 있어요. 나 재산 위험 감소할래요 뭐 양육 저쪽에 데리고 간다고요? 아, 그렇게까지면양육권 양보할래요. 이런 생각이라면 바로 말씀하셔도 되는 것이며 나는 이혼에서확 갖고 왔데 이런 안전장치 이후에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안전장치 이후에 대화를 하시는 것이며 상대방 폭력 외도 내가 굳이 왜 이혼을 상대방과 이야기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그럼 필요한 조치 하시고 바로 법원 절차를 활용해서 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통제하게끔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바로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실 것이 아니고 먼저 검토받은 이후에 언급을 하더라도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